자, 배터리 놓는 박스를 만들 겁니다. 저희 여기 집주인 사장님께서 제가 지금 앞에 여기 에 엉성하게 다니고 미완성으로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음, 저희 새로 싹 해주신답니다. 네. 집 주인 사장께서 목공하고 전기에 또 일가견이 계셔갖고요. <놀람> <놀람> 어잠말어 <놀람> <놀람> 자, 어디 한번 맞춰 볼까요？네, 아, 맞춰 보자. 자, 이렇쏙 들어 가야 되 는데, 예, 아, 네. 딱 들어갔 습니다. 바닥을 만들고, 배터리를 위로 올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어, 여기 또 이렇게 판을요? 예. 어. 네. 그리고 띠덩거리는 거는 간단해요. 여기다 못 박으면 꽃이야, 하나. 어디다? 여기다. 이거랑 연기시키면 되니까. 예, 네, 이거, 갑자기 이게 되게 얇은데? 어디? 여기다 박아야 돼. 네, 거기다 하나 박으면 끝.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네. 네? 네, 이렇게. 여기다 좀 박을까요? 어, 거긴 아니고. 어. 거기는. 차니까 오늘은? 자체. 차에 자체는 안 되고. 응. 아니면 이 마루에다가 그냥 박아도 되고. 아, 저끝에다 그러면 이거는 밑에는 됐고. 응. 그럼 뚜껑을 만들자 이거지. 이제 뚜껑. 뚜껑만 만들면 돼. 뚜껑을 하나 봅시다. 이 사이즈에. 어, 아, 응. 뭐야, 안 움직이고. 이 어, 사이즈에 응. 여기까지. 네. 예, 예. 이거는 뚜껑입니다 뚜껑 뚜껑을 그라인더로 쫙 갈아서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음. 아. 오케이. 음, 퍼펙트. 퍼펙트. 껑같아 똑같아. 진고요 자.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리거 방석을 딱 깔면은 여기 있거든그 어, 네. 그럼 여기다가 발송 왔다 갔다하기도 편하고 여기다 보통 뭐 네. 그 컵홀더 같은 거 컵홀더는 여기 있어요? 네. 네. 그냥 네.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네. 어차피. 감사합니다. 봐주신 김에 <웃음> 여기 수도 우리 하는 말 있잖아 미국 애들이랑 얘기했지길 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왜? 이러면 되니까 <웃음> <웃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눈을, 눈을 그냥 그래 애들이 그냥 우소대 왜 그래 미국 애들은 눈은 동굴하고 네. 그러니까.